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상담 신천지 성경적 교리 검증 그들은 왜 성경과 거짓말로 종교 사기를 치는가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하는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이여 남은 인생을 위해서 누가 거짓말로 종교 사기를 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신천지는 왜 구원이 없는가? 신천지는 왜 이단 사이비인가? 신천지는 왜 우상숭배인가? 신천지는 왜 적그리스도인가? 신천지는 왜 사단의 계략인가? 신천지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 신천지는 왜 이만희교인가?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경을 준비하셔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신천지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천지 말고도 정명석,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박태선의 전도관, 구인의 조이성, 그리고 구원파,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많은 신도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왜 그들이 이단 사이비인지, 왜 종교 사기꾼들인지, 성경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2단상담 2교시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일이 +1이 1 이냐 아니면 3 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할때이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일체 할때석삼 자리 위 하나 일 몸체 여기 이 몸체를 근본체자로 바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의 출발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논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여기서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접근할 때 출발할 때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아니다 1이다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출발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시냐 피조물이냐 이 성령은 피조물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 이성령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이래서 성삼위 일체, 이 일체란 말은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여호와 예수님도 동일 본질의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 본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는 예수님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이라는 성경 근거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읽어 드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문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그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에 내가 나 예수가 거기에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나 예수가 그 곁에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나 예수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시면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여호와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 이적을 이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라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구원자가 여기에 있다 구원자가 신천지에 있다 구원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구원자가 통일교에 있다. 구원자가 JMS에 있다. 구원자가 구인에다. 구원자가 이만이다. 구인, 구원자가 박태선이다. 구원자가 유재열이다. 이만이다. 정명석이다. 이재록이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신천지 이인만인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인간입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재로 정명석 구원자가 될수 없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인간들입니다 결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신천지가 왜 지옥행 열차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합니다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권사님 장노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성경을 통달 했냐고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통달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까지 통달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고 종교 사기를 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상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사입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만 읽지 마시고 고린도 전서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신의 영, 나의 영,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하나된 존재를 인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영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하나님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셔야지 많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내가 죄인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게 해 주셔야지 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이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 교주라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과 또 다른 보혜사는 곧 그가 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영 또한 이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0편 104편 30절과 욥기 33장 4절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찾아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창조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04편 30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엽기서 33장 4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이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또 다른 보혜사 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영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이 보혜사를 성경앱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를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 교주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보혜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혜사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만이 교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석, 이재록, 박태선, 유재열, 인간, 이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 내가 또내 영을 성령 하나님의 영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일곱 영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자녀들 성도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성령은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또 다른 보혜사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구원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만이 교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이만이 교주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령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장 11절, 12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상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입니다. 여기서 신천지는 이 성령을 피조물, 성령, 피조물 천사로 인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성령을 천사로 인식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빛을 공급합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빛처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성령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성령 신천지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 정통교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 오늘 오늘 살피게 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정통교회와 신천지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이해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사용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그 아들 예수님과 이 성령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성령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성령은 사단을 제외한 악령 사단을 제외한 하나님의 소속된 모든 피조물을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령이 피조물을 가르치는 성령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을 성령이라고 기록한 성경구절 단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 주장처럼 피조물인 내생물, 천사나 인간의 영을, 인간의 영은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영적 피조물이나 피조물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천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타락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피조물 천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 뒤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 뒤에 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령이라고 할때 천사로 이해합니다. 이 천사로 성령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영적 피조물 천사나 인간을 성령이라고 기록한 단어나 구절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신천지의 이해와 주장 신천지는 성령을 복수로 이해하고 주장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속 영적 피조물 들이라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나라를 창조하시면서 보좌와 계열을 구성하셨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 주위로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의 영이 있고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있다. 네생물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며 이들은 수많은 천사를 가리킨다. 눈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지창조 47페이지 이 영적 피조물들이 성령이라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에 두 가지 영이 있게 되므로 육계에서도 두 가지 육체가 있게 되었다 영계의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하나는 범죄한 천사인 사단의 영이다 두 가지 영을 성령과 악령으로 호칭하고 있다 천지창조 280페이지 그리고 성령은 성신, 악령은 악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령은 하나님, 악신은 사단 마귀하면서 이 악령을 악신으로 부르면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위치에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악신이라고 하면서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천사를 성령으로 바꿔서 성령 성령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뒤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 위치에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종교사기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들은 악령과 구별하기 위해 성령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성령 어디에도 이 말을 뒷받침할 성경 근거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중 하나인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는 말 성신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성령을 피조물이 성령이 될수 있다고 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조물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사가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은 인간의 순교자의 영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결코 천사는 성령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일곱 영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사단 마귀의 계략이며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계의 나라는 이 목자에게 임하여 역사한다 이 만이에게 임하여 역사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계의 나라는 이 목자에게 임하여 역사한다 종교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만희 교주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제별 요약 212쪽에 기록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하늘에 거룩한 영들 천사, 이십사 장로의 영, 내생물의 네 영, 죽은 순교자의 영 천천만만의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보고 읽을 때 천사로 이해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고 읽을 때 천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가르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천지를 탈퇴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을 성령이라 부른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이 이해하는 이 성령은 악령의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속된 천사, 내생물, 이십사, 장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천사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는 천사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영, 순교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14만 4천 순교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이 100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97개 참말과 세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종교 사기를 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 맞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이 모든 것을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고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천사의 영과 피조물 천사와 죽은 인간의 영, 순교자의 영은 인간의 영혼은 결코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서려고 하는 이만이 뒤에 숨어서 신천지를 조정하면서 성령이 천사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신천지는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으로 나눕니다. 일반 성령은 오순절 성령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은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해하여 주장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한 사람 약속한 목자 속에 그하시며 이만이 속에 그하시며 약속의 목자 이만이 속에 그하시며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대언한다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 책을 주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보혜사고 그 보혜사가 이만희에게 책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이만희 육체에 임했고 그래서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그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말씀은 약속한 목자가 대연한다 진리의 성령과 또 다른 보혜사는 한 존재입니다 일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성령을 가리키는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다른 존재다. 이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아닙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재록, 정명석, 이런 죄인, 인간, 교주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 구약에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한 목자를 택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뱀을 받은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역사할 한 사람을 택하게 된다. 이 만위를 택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 목자가 이 만이가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이며 이 땅의 보혜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보혜사 성령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가르치고 대언하며 성도들을 은혜로 보호한다. 영의 세계는 게시록 사장에서와 같이 영들, 각각의 사명이 있다. 영들은 같은 영으로 돼 각각 자기가 맡은 사명, 곧 직책은 다르다. 천천만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천천만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에 기록된 이 천사가, 이 천사가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천사가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이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했고 재림 때는 이만희 육체와 함께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거나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거나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쓴다는 것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불사체라고 합니다 영육합일체 육체 영생불사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보좌자를 구성하시고 하늘에 영적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이 영적 피조물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 완성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필요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까지 시대마다 약속의 목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제도함으로 멸망하게 돼서 결국 하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완성,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신천지를 만들어 놓고 영적 존재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게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지만 신천지는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성도 14만 4천명이 차면 성,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역귀신 총각귀신, 접신, 빙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다 차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 육체영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부활영생을 주장하지만 신천지는 육체영생을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계, 하늘, 영계, 그리고 육계, 육계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하늘천, 땅지, 천지, 창조, 재창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귀신론 접신 빙의입니다 총각귀신 처녀귀신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앞에 화면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은 육을 지배합니다 천사가 육을 지배합니다 자,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 이만이 교주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만이 교주의 육체에 있고 예수님의 그 영이 이만이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되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시록 4장 5장에 기록된 책 받아 먹은 책을 주는 이 천사 보혜사 영그 천사의 영도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하나 한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예수님의 영도 있고 보혜사 천사의 영도 있고 이만희 교주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자기를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요한의 영도 이 요한의 영도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네 생물의 영은 부녀 회장의 육체, 장년 회장의 육체, 청년 회장의 육체, 전도 회장의 육체 이네 회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시록에 일곱 영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일곱 영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지만 신천지는 이 일곱 천사의 영이 신천지 7교육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 장막 유제열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일곱 천사의 직분을 가진 일곱 집사라고 하는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일곱 천사의 영이 그들의 배도로 신천지 7교육장의 육체와 함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7교육장의 육체와 함께하던 이 7명의 영은 7교육장이 다 떠나고 배도하거나 죽거나 신천지를 탈퇴하는 바람에 다른 7교육장의 육체로 옮겨왔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의 0이 나옵니다. 이 24장로의 0 또한 신천지에 24장로의 육체와 하나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웠다고 하는 이 24장로들 또한, 24장로들 또한 죽거나 배도하거나 신천지를 탈퇴하고 현재 다른 24장로의 육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의 영 예수님의 죽은 열두 제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귀신, 죽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혼이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 열두 지파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만희 교주가 세운 열두 지파장들의 지파장들이 신천지를 배도하고 죽거나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들의 영이 이만 신천지의 열두 지파장들이 신천지를 배도하거나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떠나거나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 열두 지파장들을 세울 때이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열두 지파장을 세웠는지 아니면 사단의 계시를 받고 사단의 명령으로 열두 지파장을 세웠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열두 지파장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치매에 걸리고 신천지를 배도하고 신천지를 떠나고 신천지에서 죽게 되었는지 이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순교자들의 영이 죽은 인간의 홀령, 죽은 인간의 귀신, 천녀귀신 총각귀신, 죽은 인간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고 영이 육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 순교자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타인의 죽은 영혼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주인인지 아니면 이 순교자 영혼의 영혼이 의영혼 주인인지 이 순교자 영혼과 신천지인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었을 때이두 존재가 하나 된 존재의 이름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된 존재입니다 이한 인격체에 한 육체에 두 인격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분리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선과 떡을 잡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주인입니다 다른 타인 이 순교자의 영혼이 여러분 신천지인들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 순교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육체영생 불사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성경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성령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성령이다, 순교자가 성령이다, 내생물이 성령이다, 24장로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서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천사는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한분 단수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복수입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다 영이 육을 지배한다 이 순교자의 영이 인간을 지배한다 천사가 인간을 지배한다 천사가 반드시 육을 들어 쓴다 순교자의 영이 육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흰무리를 들었고 지배한다고 라 신천지에서 가르칩니다 종교사기입니다 모든 천사는 보혜사 또한 섬기는 영으로 모든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인간들을 섬기고 도와서 선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결코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천사라고 하는 순교자 이런 천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 33장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이렇게 천사를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천사와 성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복수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결코 천사가 될수 없습니다. 천사 또한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하나님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은 3위 일체 중 3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기록된 성령은 피조물이 아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창조주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편제, 무소부제, 시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이 성령은 무소부제한다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분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성령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성령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전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전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일곱령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또한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고 했을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와 함께하던 이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간과 타락한 인간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다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인간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욕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또 다른 보혜사 일곱 영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은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다른 보호회사 진리의 영, 일곱 영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천사가 성명이 될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신천지 뒤에 이 타락한 사단 마귀가 이만희 교주를 조종하고 신천지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를 조종하고 신천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